내 목소리 어때? 내 목소리? 와 엄청 커요 잘, 잘, 잘, 잘. 내 목소리 엄청 커? 잠깐만 좀 줄일까 어. 나는 연비.. <목소리> 뭐.. 어, 벌, 벌 키우니? 잘,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너.. 벌 키워? 마이크가 <웃음> 설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너 양동작인데? 연비, <웃음> 연비야 너.. 음... 어형형형 형, 형, 형, 고막 터질 것 같아 아더 줄여? 나 지금 45퍼 어 좋아요 더 좋아요 난좀더 줄여. 더 줄여야 될것 같아 더 줄여? 30까지 줄여봐 30 음. 나이도 좀 줄였으면 겠다 나는 빗소리 목소리 <웃음> 좀 작아보이는데 아닌가? 어 빗소리도 좀 작아 여러분 오늘은 저희 스트리머 좀비 서버 테스트 두 번째 날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섭배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제가 목록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로 카운터님. 어그 다음에 제나팅. 아, <웃음> 방금, 방금 왜잘 살짝 그 더듬었어? 그 너랑 좀 갑자기 겹쳐지는 바람에 이미지가. 아, 그 다음에 아, 지금 재황님, 뚜뚜님, 그 다음에 오랜만에 라디우. 그리고 C 그리고 연다, 그리고 재민이, 파크모, 그 다음에 보석함 쪽에서는 협강이, 나니, 그 다음에 경식이 할아버지. <웃음> 할아버지, 에이, 할아버지. 경식이 할아버지까지. 할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섭외는 그래도 훌륭하게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스트리머가 다 합쳐보니까 한 20명이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비도 좀더 뽑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일단 하피디님 혹시 접속 유도해 주시겠어요? 우리 좀비 타치? 아..네네 네네 지금 현재 여러분 저 빼고 84명 그러니까 지금 한 79명 정도의 좀비가 있는 건데 이 정도면 은 그래도 100명은 쉽게 채울 수 있겠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거 공지를 안하고 갑자기 테스트를 시작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명의 좀비가 들어와 있다? 이거는 굉장합니다 일단은 더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20짜리 정도는 참여 스트리머 분들의 시청자분들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참 경험이 많진 않으신 분들이라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리는 그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시작을 해봐도 될것 같은데 우리 멤버들 방송 세팅들 한번 해주시고요 나는 방송은 켜졌음아 지금 연비 방송 아이고. 켰고 지금 저희가 최대한 스트리머 좀비 서버 실제 실황 느낌을 내기 위해서 멤버들도 방송을 다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옷잘 입고 왔다 옷자리 꼬 왔네요. 옷자리 꼬 왔어. 어 그리고 잠깐 좀 의상들을 좀 볼까요, 슥. 의상들을 잠깐 슥 볼까요. 어. 어 좋습니다. 그렇지, 이게 알잘딱이지. 이게 왜 철고깽 철국깨, 고이 있는 사람들은 뭐지? 그거 업데이트 됐어요. 지금 오늘은 지금 국괭이가 추가됐거든요. 데미지가 있는 곡괭이도 아니고 돌은 채굴 피로로 캐지는 그런 곡괭이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롤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괭이는 빼고요 그 다음에 인벤토리는 3칸으로 유지를 할 거고 그리고 빈손으로 하되 성급함 드릴 겁니다 본 게임에서는 성급함으로 할게요 성급함으로 다른 거뭐 있나요 혹시? 아, 나침반 업데이트 됐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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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내말안 들리냐고. 아까지안 했어, 나도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역시 갈관 저. 내말안 들리나 본는데 사버린 내 갑판. 아 지금 요런 식으로 잠깐만 기다려봐. 들리나 보. 한번 사용을 했는데 요거 누굴 가르키는 거예요 지금? 이 예, 랜덤으로 한명 잡힌 거거든요. 인벤토리를 연 다음에. 예. 나침반을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어 뭐야? 아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네네 아 대박 근데 이거 만약에 스트리머가 예를 들어서 막 20명이다 그러면 두 줄로 표시돼요? 네네네 아 그러면은 누군진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방향을 정해서 쫓을 수가 있네 좀비들이 그렇죠 아이 사람들 그러면 채팅으로 11시 가죠? 이러면은 막 모여가지고 11시 그냥 우르르 가는 거네요? 하나 골라가지고 아.. 그런 식이야? 와.. 대박이다 야 그러면은 리세팅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쓰면 돼? 네. 흙 다시 넣으면은 흙을 다시 넣게 되면.. 아 이러면 어쨌든 다시 고를 수 있다? 네네 아.. 요거 몇 분짜리 낮침반이죠 잡히다가 언젠간 꺼져야 될거 아니야? 근데 스트리머는 계속 도망가니까 옛날 위치로 고정이 되어있을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 이것도 업데이트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최종 찰출 티켓을 할때그 집에서 뭔가 농사를 짓거나 시간이 들을 게 필요하거든. 무조건 계속 도망 다니지 않아. 이게 컨텐츠가 기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쫓아오다가 풀려야 돼. 그래야 흙도 계속 해고 소모하고 이렇게 되지. 자 요거 지금 나침반 오늘 연습 경기 때는 한번 사용하시면은 계속 고정이 돼요. 그다음에 계속 고를 수도 있고 나침반 클릭하면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 본 게임에서는 이렇게 사용했을 때 1분 동안만 표시가 됩니다. 1분 동안 표시되다가 풀려 버립니다. 아시겠죠? 음. 그러면은 좀비분들 여기 계시고 저희가 또킬 쳐서 흩어져야겠네요. 아피디? 네데 네. 오케이. 게임 시작하고 나면 고기 한 32개 정도만 주여 주세요. 아, 네네. 자, 얘들아, 오늘도 한번 신명나게 생존해보자. 야스야스야스 자, 손 모아 여기, 손 모아. 손 모아, 손아손 모아, 손 모아, 손 모아, 손 모아, 손 모아, 손 모아, 손 모아, 손 모아, 손 모아, 손 모아, 손 모아, 손 모아, 아아 됐다. 하나, 두, 아자, 아자, 파이팅. 어우 여기가 어디야 아우 이 바다 잠깐만 씨. 아니 저기 섬이 있어 뜬금없이 아 전보다 더안 좋네 이거 나 섬이야 제주스 제주스 나 이거 뭐야 이거 스카이블록이야 미쳤네 그냥 이거 건너가자 응, 건너가자 이거 어느 쪽으로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나지? 어 저기 땅이 있긴 있는데? 채팅창을 왜 꺼? 채팅창 끄면 안 되지 아니지 이건 우리 무전이야 <웃음> 칙칙 이로 그러고 보니까 저도 쉐이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제대로 된 조마포를 즐겨볼까요? 와우. 와우. 미쳤다. 어이. 어. 어. 사람 아닌 좀비. 사람 아닌 좀비예요. 아. 자. 보자. 일단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어! 마을 찾았대! H! 한 이쯤에서... 요쯤에서 올라가볼까? 챙겨 챙겨 챙겨 종기소리지 <목소리> 이거는? 음 애기 좀비야? 음, 쫄지마 쫄지마 애기 좀비 쫄지마, 애기 좀비야. 쫄지마, 그냥 좀비야. 쫄지마, 그냥 좀비야. 이거는 근데 초반에 협곡을 찾아야겠다. 이거 괜히 다른 거 하려다가 죽는 수가 있으니까. 아 큰일 났네. 그냥 몬스터한테 죽겠는데. 안돼. 우와. 허! 저거 원래부터 알았던 건데 우리. <웃음> 그거 지난번부터도 그랬음. 뭘 모르시네, 저 서바이버 양반이요. 어? 이 쉐이더의 장점. 광물 잘 보임. 뭐야 여기? 어인? 굉장히 희귀한 공간을. 어 어. 나이스. 일단은 철을 엄청나게 많이 얻었거든요 요거 조금 구워가지고 여기서 그죠?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 이럴 때 찾아오면은 진짜 꼼짝없이 죽어야 되거든 왜냐면 이게 피할 때가 없어요 피할 때가 아, 올라오라고 해 침착하게! 착착하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안돼안돼 이거 못 때린다 못 때린다 오! 약간 렉 걸린다! 야 이거 빡센데? 버티기 빡세 버티기 빡세 서버 힘내라야 거의 좋아 나쁘지 않아 지금 일단 곡경이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그 다음에 신발이라도 신어주고 갑바부터 만들걸 그랬나? 얘 지금 8개지 어그 다음에 갑바 만들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 탈출해야겠다 그냥 나가야겠다 됐어 갑바 가빠. 갑바까지 좋아 좋아 좋아 요 갑바 입으면 은 감염도 조금 줄고 요런거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볼까? 사람 아니야 좀비야. 아 이런 미친 진짜. 아, <웃음> 어떻게? 어떻게 나 죽는 거 아니야? 와야 투비투티하는 기분이었다 야 투비투티하는 기분이었어 와 투비투티하는 기분이었어 오 어, 어쨌든 피했습니다 야, 어쨌든 피했어요 어, 어 마을이다 뭐야 뭘본 거지? 와! 이런 미친! 이런 미친! 이런 미친! 저기 왜 있어? 저기 왜 있어? 더 있나? 어이씨 미친! 어머!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나 뭔가 지금 방향 잘못 잡았나 보다. 에제제제제제제제제와 씨.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와. 어? 저배 있다. 뭐야, 이 배? 뭐야, 이거 누구 거야? 배 누가? 삐 어, 소리. 삐 소리 목소리다. 삐 소리 어디야? 나 여기 집. 집? 엘더가디언 집에 왜 있냐 너가? 채굴 피로가 걸리잖아 아니 채굴 피로가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 어떻게 안 죽고 있어? 나는 여기 이분들하고 이웃을 만나기로 했어 아니 어떻게 그래?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답니다 이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어딨어? 너 어떻게 거기 갔냐? 근데 는 엘더가디언을 잡을 때까지 밖에 못 나가 아이너 갇혔구나 야, 준비왔다 괜찮아. 나 여기 면 나는 무적이야. 베페 <웃음> <배 탔어 배 웃음> 야, 얘부터 일단 돌려보낼게. 아. 뒷막을 해 이재식. 이식아이식 죽였다. 나이스가 아니고 나와 얍삽이잖아 아, 나 못, 못 아. 나가고, 아 나가고 싶어도 못 캔다고? <웃음> 나가 <웃음> 나가고 싶어도 못 캔대 개웃기네 아쟤 어떡하지? 쟤이 구해주고 싶은데 와 뭐야 이거 아 <웃음> 깜짝이야 <웃음> 어 깜짝이야 아 미쳤나봐 아이씨 아, 비소리가 여기서 만들었구나. 잠깐만. 일단은. 아, 나도 체을 필요 걸려서 망했네, 이거. 아,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 나 미치겠네. 그냥. 설마 잠깐 따라오냐? 여기서 커트하자. 어, 여기서 올라오려고 그럼면 커트해. 어. <웃음> 배 타고 가는거야 좀비가? 하하하 <웃음> 배 타고 가는거야? 가이 자식아 가이 자식아 가, 가! 가! 가! 가! 어.. 그렇지 어? 어 뭐야? 게이드? 아 게이드 까지는 아니구나 이 정도면 음, 음. 음. 렉이 약간 걸리네 오늘은 대한번이랑 차이가 뭘까? 오늘 렉걸리는거는 이거는 다음번에 한 이거 지금 철 버리면 안되거든 빗소리 아직도 저기 갇혀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어, 깜짝이야! 언제 왔어? 아니 나 잠깐만! 죽어! 이거 뭐야? 추적의 나친반? 어? 이거 있으면 다른 생존자들 위치를 알수 있는 거야? 아 버그야? 가볼까? 아니, 아닌데 가다 보면 막 방에 바뀌 는데 아, 뭐야？어, 이거 근데 이렇게 누 르면 아난안되 는구나？버그 아, 성 플레이 해보 려고 했 는데 안되 네요. 뭐 이렇게 생겼다? <웃음> 비아 어, 내가 왔어 너어있어너 너 아직도 갇혀있어? 아! 아! 아 잠깐! 아. 아. 야 지금 위에 지금 좀비들 대기하고 있어! 1분만 버티면 돼. 범패물 어, 필요가 1분 뒤에 풀려. 에이 씨. 보수 대학. 그냥 바로 달리 그? 아까 여기서 타고 다 바로... 야, 나배 뺏겼어. 배 뺏겼어.